오늘은 하우스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우스, 집, 게임이 아닌 현생에서도 매우 중요한 하우스는 뉴월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집을 사면 귀환이 가능하다, 창고가 늘어난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저 역시 그런 기능이 있고 집을 사면 좋다 정도로만 생각했었죠. 그런데 직접 구매해보니 정말 말도 안되게 게임의 편의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뉴월드에서 가장 중요한 컨텐츠 이면서 플레이의 근간이 될수 있는 이 하우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우스를 구매하게 되면 귀환, 트로피 버프, 창고 무게 증가, 애완동물을 포함한 꾸미기와 같은 기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초반 단계에서 유저들은 마을 귀환 하나만을 사용하죠 하우스 구매를 통해서 두 개의 지역 이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사냥, 제작, 채집, 아이템 획득에서 글로벌 버프를 주는 트로피 장식이 가능하게 됩니다. 채집만 잘하면 안되죠? 채집한 아이템을 더 많이 보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집 앞에 이런 애완동물을 두고 매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집을 구매하게 되면 재산세를 지불하게 됩니다. 재산세는 하우스 안에서 자율납부가 가능하며 체납을 하게 되면 하우스가 제공하는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세금은 마을마다 정해진 세율로 적용됩니다. 다만 영토평판에서 주택세 감면 카드를 선택하셨다면 세금의 감면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전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귀환 기능과 창고 기능 그리고 집 구매를 위한 내집 마련 계획입니다. 귀환을 한다고? 마을 영원 있잖아! 라고 저도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환 기능은 재충전 시간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아조스를 사용해서 초기화시키고 즉시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제가 가진 4티어집을 기준으로 할때 2시간을 초기화시키는데 아조스가 50 정도밖에 소모되지 않습니다 거점이동을 할때 100에서 300 가까이 지불하는 아조스를 생각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효율성입니다 이러한 효율성 덕분에 아무 걱정 없이 주로 방문하는 사냥터의 귀한 지역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집이 2시간 쿨타임에 아조스 50이면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1티어집은 4시간 2티어집은 3시간 3티어 집은 2시간 30분, 4티어 집은 2시간입니다. 2시간에 50이라고 가져갈때 1티어 집의 초기화는 아마 100정도 되려나요? 저도 두 번째 집을 구매해보면 알것 같습니다. 또한 이 하우스 안에는 가구를 설치할 수 있는데요. 이 가구를 통해 마을 창고의 용량을 늘려줄 수 있습니다. 1티어의 창고는 200의 용량을 갖고 있습니다. 사티어의 집이 4개의 창고를 설치할 수 있으니 제일 가격이 낮은 1티어 창고 4개만 해도 마을 창고 용량이 무려 800이나 증가하게 됩니다. 사티어 집에 사티어 창고를 두면 2 0 0 0이나 넘게 창고 용량이 증가하게 되죠. 창고 무게, 이거 참으실 수 있나요? 하지만 각종 기능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집을 가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집은 3개까지 소유할 수 있으며 첫 집은 15레벨, 두 번째 집은 35레벨, 세번째 집은 55레벨의 구매가 가능하죠. 여기에 골드와 마을평판도 필요합니다. 티어가 낮으면 기능은 제한되지만 적은 금액과 평판으로도 구매가 가능하죠. 하지만 첫집은 50% 할인이라는 엄청난 혜택 때문에 유저들은 4티어 집을 살수 있을 때까지 돈을 벌면서 기다리곤 합니다. 돈과 레벨 평판이 있으면 집을 살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평판이라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사티어 구입을 위한 마을평판 30은 단순한 레벨업 동선으론 채워지지 않습니다. 저같은 경우엔 53레벨의 윈즈워드의 하우스를 구매했는데요. 구매하기 전에 확인해보니 평판이 21이었습니다. 그나마 이게 제가 가진 가장 높은 평판 레벨이더라고요 이후에 저는 5일 정도에 걸쳐서 꾸준히 평판 작업을 해준 뒤에 사티어 집을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서버 이전으로 인해 하우스 구매 시기가 늦춰진 것도 있지만 평판도 뒤늦게 하려니 더 시간이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사티어 하우스 구매를 원하시는 지역에 미리 평판 작업을 꾸준히 하시는 겁니다. 더 빠르게 하우스를 구매하고 싶으시다면 모두 제쳐두고 먼저 평판 작업을 하실 수도 있겠죠. 평판 작업을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윈즈워드 2시 방향에 2개 이상의 팩션 퀘스트를 모아서 하기 1티어 커럽티드를 보이는 대로 다 잡기 마을 퀘스트를 꾸준히 하기 심심하면 암림 반복해 혹은 팩션 퀘스트를 모아서 동시에 진행하기 pvp 팩션 퀘스트는 영토 경험치를 거의 안주더라고요 그리고 pve 팩션 퀘스트는 퀘스트 리로를 통해서 2시 방향의 최소 2개는 챙겨 가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사실 집을 사기 위한 노가다 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하자 미리 준비해두자 라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겠네요 하지만 하우스를 구매하시게 되면 매우 매우 만족하시게 될 겁니다 집을 사기 전에 어느 지역에서 얼마나 오래 있을지 생각해야 합니다. 사티어 집의 구매 지역으로는 윈즈워드와 에버폴을 추천합니다. 절렙 구간의 던전인 암링과 스타스톤이 가까이에 있고 각종 기본 재료를 모을 수 있으며 많은 유저들이 모이는 곳이죠. 이 중에서 본인의 팩션이 점령한 지역이나 높은 제작대 레벨을 가진 마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윈즈워드에 구매하였는데요. 윈즈워드가 제작대의 동선이 조금 더 짧은 것 같아 효율적으로 보였습니다. 하나의 마을이라도 다양한 하우스가 있습니다. 기능도 중요하겠지만 디자인이나 구조도 중요하겠죠. 저 같은 경우는 마을 북쪽에 있는 1동 4티어 집을 구매했는데요. 창고도 가깝고 마을 제작대도 가깝고 마을회관도 가깝고 위치가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구매 전에 미리 내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각 집에 대한 탐방은 제가 진행했던 영상을 통해 확인도 가능하십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하우스에 관해서 전해드렸는데요. 단순히 기능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실제 사용 후기와 구매 과정에서 느낀 아조스를 이용한 쿨타임 리셋 그리고 평판 작업에 대한 중요성까지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내집 마련의 꿈 다들 이루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